자, 저도 인증 한번 할까요? 네, 아침이 밝았고요. 화창한 날씨고요. 좀 더울 것 같은데 오늘 그 행선지는 다낭에 어, 오면 필수 코스 중에 하나인 바나힐을 가보려고 합니다. 바나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자동차 그랩으로 갈 경우에 38만동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보니까 한 15만동 16만동 정도 하거든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어30 그래카는 36만 4천동 어 그리고 오토바이는 14만 9천동이 나오네요 사실 조금 걱정도 됩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한데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힐 하나 힐 아, 하나 날씨 좋네요. 아, 근데 공기가 틀립니다. 확실히. 어, 더 맑고 상쾌한 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오, 오케이. 고 어, 저도 처음 와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친절한 그렉기사님 때문에 이먼 곳을 상당히 안전하게 온것 같습니다 그 티켓인데요 지금 이거 일반 티켓 같은 경우는 85만동 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어, 그리고 이제 콤보 같은 경우는 이제 런치까지 포함된, 아, 밥까지 어, 이제 포함된 금액이고요 105만동입니다 105만 동. 네. I want to buy combo 아, uh, combo We close restaurant at 3PM 3PM? Uh, close restaurant, okay? 아, uh, okay, okay 1 0 0 저는 밥까지 먹는걸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오케이 땡큐 친쩌 어, 아잉몬 모트코카 콜라 하나 4만동이요 비싸죠? 가. 네. 아. 네 입구는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요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음, 네뭐그이 손가락 모양 네, 요거 있는데 네,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국분들이 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역시 역시 경기도 단항시입니다 진짜. 하 야야, thank y 그러니까 뭐. 자저 혼자 삽니다. 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를 간다고 하니까 에, 여기를 간다고 하니까 일단 먼저 들어가 보자. 근데 에어컨 좀 틀어주면 좋겠는데 에어컨이 없나? 자 이제 엄청 빨라질 겁니다. 갑자기 슉 빨라져요. 네. 오 달리네요 이제. 아 이제 좀 시원하다 달리니까. 아... 야 멋있다 여, 여전히 밑에는 똥물 외국인분들도 보이는데 이 외국인분들의 절반은 한국분들이세요 그 베트남 사람이 한 50%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 50% 중에 외국인 절반 중에 25% 정도는 한국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한국어가 엄청 많습니다 다낭 죽은 건 옛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이구 야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그 유명한 골든 브릿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 사진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가는 인구들이 있고 아침에 온 친구들은 이제 빠져나가고 아, 이제 오후팀이 들어갑니다 아, 와 사람 진짜 많네요 오 시원하다 우리 아, 마람 진짜 많네요 자, 아, 여기저기 사진 찍고 있고. 지나가기바요 지나가게 먹 아, 우리 핑크. 네. 크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네요. 오 멋있다. 여기 연인들도 많이 보이고 가족들도 많이 보이고. 어 여기 여기가 명당이네요. 여기가 명당입니다. Go, go, go. 자, 저도 인증 한번 할까요? 예, 네, 뭐 우리 또 사진에 사진에 어, 진심인 우리 베트남인들 손가락에 있네요. 손가락에. 밖에 풍경은요. 안개 안개가 자욱합니다. 어, 뜨거워요. 사진에 진심인 우리 여학생들. 아 이거 오줌 싸는 걸로 하면 더 이쁠 텐데. 어, 그래도 오니까 좋네요. 이렇게 촬영하는 게다 당연시하다 싶으니까 카메라 기피도 하지도 않고 카노에서 이 당했던 치욕들을 생각해 보면. 천국입니다, 천국. 잘나보 못갈. 트레코카매가코카 매트코카. 매트코카. 매 여기가 제일 좋은데요? 여기 다 대기줄인 것 같아요 사진 찍으려고 와 머리 정리가 안되네 베트남 사람들이 사진에 진심이라 비키질 않아요 몇번 찍고 그냥 딱딱 찍고 해야 되는데 <웃음> 사진 찍는 것만으로 기다리는 것만 으로도 엄청나네요